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최범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다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은 바로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동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허망할 뿐이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선 영상들을 참고해서 꾸준히 활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분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존버 정신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면 지치고 힘들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보 유튜버가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동영상을 만들면 초보자도 반드시 조회수가 오르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유튜브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유튜브 4.0에서는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꼭 구독하셔서 채널의 성장을 저희와 함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단 하나의 방법 그건 바로 유튜브 검색을 통한 유입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 채널과 동영상의 랭킹을 높여야 합니다 랭킹이 높아야만 탐색이나 추천 또는 관련 영상 그리고 검색 결과의 상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의 채널과 동영상은 랭킹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랭킹이 낮기 때문에 관련 영상에 노출되는 빈도도 적고 검색을 통한 결과에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서 조회수는 오르지 않게 됩니다 이 개념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몇 차례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 지난 저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갓 만든 랭킹이 낮은 채널과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검색 결과 상위에 표시되게 할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어떤 키워드를 선택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위에 노출될 키워드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키워드의 목적과 다른 동영상이 상위에 표시된다면 노릴만 합니다. 둘째, 아직 아무도 올리지 않은 트렌드가 될것 같은 키워드. 세번째, 랭킹이 낮은 채널이 만든 동영상이 상위에 표시되고 있다면 네 번째, 오래된 동영상이 상위에 표시된다면 다섯 번째, 짧은 동영상들이 상위에 표시된다면 노려볼 만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유튜브 화면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요소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열거나 또는 시크릿 모드에서 유튜브를 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크롬으로 인터넷과 유튜브를 사용한다면 다른 브라우저 즉 엣지나 웨일 같은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접속하거나 또는 크롬 시크릿 창으로 유튜브를 여세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시청 이력을 통해 여러분에게 맞는 동영상을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브라우저나 시크릿 모드로 유튜버를 열어야만 객관적인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롬에 시크릿 모드를 모르는 분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 방법을 알려주는 블로그나 동영상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크롬의 시크릿 모드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즉 지금 이 화면에는 저의 시청 이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히 유튜브가 추천하는 인기 동영상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고 한 칸을 띄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키워드를 찾아가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의 목적과 다른 동영상이 상위에 표시된다면 노릴만 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튜브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탐색 알고리즘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유튜브 탐색 알고리즘과는 관련이 없는 영상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탐색 알고리즘 이라고 하지 말고 유튜브 탐색 알고리즘 이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보면 어, 유튜버 노출수의 비밀 이라고 되어 있지만 탐색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영상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탐색 알고리즘 이라는 키워드로 어, 해당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하는 주업이 보험입니다 만약에 보험 리모델링 후기 라는 키워드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뜨는 것들은 광고고요 밑으로 내려 보니 떠 있는 영상들이 보험 리모델링과 관련된 영상들은 맞는데 후기를 다룬 영상들은 없습니다 이 역시 내가 한번 노려본다면 이 키워드로는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볼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아직 아무도 올리지 않은 트렌드가 될것 같은 키워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tv 방송을 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식품이 몸에 좋다 라는 이런 방송을 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들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방송을 보다 보니 타트 체리 라는 tv 방송이 나왔었는데요 이 타트 체리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춰 준다 라고 합니다 타트 체리를 검색해 보니 3개월 전 4개월 전 5개월 전또 5개월 전 보통 4, 5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영상들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방송이나 트렌드를 읽고 미리 키워드를 선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TV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뜰것 같은 키워드를 먼저 캐치해낸다던가 아니면 인기 있는 영화에 나온 특정한 레시피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극한직업이라는 영화에서 수원 왕갈비 통닭 레시피였나요? 이게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었고요. 또, 우리 영화 기생충의 어 짜파구리 끓이는 레시피, 이러한 것들도 남들보다 먼저 섬점을 해서 조회수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수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랭킹이 낮은 채널이 만든 동영상이 상위에 표시된다면 역시 이런 키워드도 노릴만 합니다 유튜브에서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유튜브 쉽고 제한풀기 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유튜브 영상 성인인증 없이 보는 네 가지 방법 두번째 영상은 vpn 없이 초간편 유튜브 1급은 뚫어보자 뭐 이러한 영상들 인데요 첫번째 영상을 보면 조회수가 13만회가 나왔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에 들어와 보니 조회수는 1 3 9 0 0회 정도가 나왔는데 구독자 1000명 정도 운영하는 채널에서 띄운 영상이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조회수가 나오는 이 정도의 키워드라면 우리도 노려볼 만합니다.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VPN 없이 초간편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면 15만의 조회수가 나왔는데 구독자 3,000명 수준의 채널에서 상위에 노출을 띄워놨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어떨까요 이거는 46만에나 나왔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독자 만명 정도네요 아이 구독자 만명은 조금 센 채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정도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1년 전에 올라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랭킹이 낮은 채널이 만든 동영상의 상위에 표시되는데 조회수가 어느정도 나오는 키워드라면 여러분도 도전해 볼 만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네 번째는 오래된 동영상이 상위에 표시되고 있다면 이런 키워드 역시 노려볼 만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는 보통 it 어플 속에 이런 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매일 침푸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매일 침프라는 프로그램이 어뭐 이메일을 자동화 시켜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최근에 올라온 영상들이 보면 6개월 전, 2년 전, 3년 전, 9개월 전, 6년 전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그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영상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신 영상이 올라온다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또 다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글 스프레드 시트 라는 거 아시나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 어, 우리 구글에서 운영하는 엑셀 같은 거죠 보면 1년 전 1년 전 그리고 또 1년 전 8개월 전뭐 6개월 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법 까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사용법 8개월 전 1년 전 1년 전 6개월 전 6개월 전 2년 전 대체로 오래된 영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영상들이 순위에 차지하고 있다면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짧은 동영상들이 상위에 표시되고 있다면 이런 키워드로는 내가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한번 우리 이런거 찾아볼까요 달걀 삶는 법뭐 이런거 한번 찾아볼까요 달걀 삶는 법 보겠습니다 보면 백종원 아저씨께 올라와 있네요 뭐 이거는 넘사벽 이겠지만 요 밑에 보면 오 3년 전 입니다 오래됐어요 게다가 동영상이 1분 28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상 볼까요 10개월 전 이네요 여기에 또 3분 정도 밖에 영상의 길이가 안됩니다 대부분 올라 있는 영상들이 3분 정도 2분 1분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는 조금은 긴 영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약간 길게 이 키워드로 영상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포인트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면 상위에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위에 표시되면 시청자가 시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조회수가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럴 말을 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자칫 키워드에만 얽매이거나 트렌드에만 집중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의 컨텐츠와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4.0의 새로운 정보를 빨리 접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4.0 최범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